아이고 사랑하는 우리한테 잘 자췄어요 잘 자췄어요 잘 자췄어요 블루 내려 안아줄게 블루. 옷이 올라가버렸네 우리 블루 살찌갖고 옷이 올라가버렸어 자기야 살찌면메리야스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런것처럼 블루 살찌가지고 옷이 올라가버렸네 아이고 안아줄게 아이고 우리 한, 한, 한. 많이 먹어 어, 말랐어. 안 먹어. 자몽이 그린들로다 먹어. 한타가 살의 하기 없어요. 음.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도 맘마 먹어야 돼, 한타. 잘 먹어야지. 엄마가 닭가슴살 또, 또 해줄게. 우리 그래, 블루는 남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냐? 아우, 블루 혼자 밥다 먹어야 돼. 얘네들 점점 차이가 엄청 많이 나. 아, 너무 많이 차있네. 어? 얘네도 다 따로 줘야 될것 같아. 블루가 엄마가 다 먹냐. 엄마 손가락도 먹으려고. 봐봐. 내 손가락도 다 먹어. 블루. 아이고, <웃음> 엄마 마스크 벗어? 아이, 싫어. 아이, 싫어. 어, 엄마 마스크 안 벗을 거야. 아, 진짜 우리 집 강아지들은 산책에도 이렇게 이쁜 강아지들 못 봤다니까. 어, 타닮거 봐봐. 아, 진짜 이쁘게 생겼지? 어. 우리 한타는 미스 코리아 감이야. 아, 다리도 쭉. 너무 다리지. 어. 미스 코리아 같은 거. 강아지 그런거있는데게 우리 한타야. 준비 좀 할까? 우리 한타 미스 코리아 준비할까? 몸매도 이렇게 쭉쭉 빵빵한데. 나, 블루, 블루도 준비한다고? 원래 블루가 이쁘니까. 블루가 젊으니까, 어리니까, 아이고, 엄마 마스크 벗지 마. 아빠 촬영해서 창피해. 지 잡아왔어? 블루 지 잡아왔어? 지 잡아가면 뭐고 우리 블루, 블루 지 잡아왔어? 우리 블루 고양이야, 강아지야? 지 잡아왔어? 아침에 지 잡아왔어? 강아지예요. 고양이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블루씨? 어? 지 잡아보고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강아지가 지 잡아왔는데? 고양이가. 잘 잡을래, 엄가지가블록잘 봐요! 한타 한타! 잘 봐요! 엄마 던집니다! 이거 보세요, 여거 갑니다! 슝! 뭐야, 안잡는데잘 봐! 한타가 가져오는 거야, 한타가 알겠지? 한타가 가져오는 거야! 알겠지? 화이팅! 엄마는 한타 편! 화이팅! 가. 봐봐! 봐봐! 봐봐! 한타! 한타 여기 봐! 슝!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한타야! 얼른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한타야! 얘네들 뭐야, 간식 너무 많이 먹었다 한식 너무 많이 네, 먹었어. 가져에 동아... 휴! 아빠 말 만든네. 아빠 말 만든네. 아빠 말 만든네. 음. <웃음> 안 해. 안 해. 나는 한타 줄 거야. 한타는 지안 잡아도 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맞아. 한타는 지안 잡아도 돼. 우리 한타 씨는 지안 잡아도 엄마가 간식 많이 줄게. 아무것도 안 해도 간식 많이 줄 거야. 턱턱 말라가지고. 잠옷이 녹고. 엄마는 돌이안 잡아도 엄마가 간식 많이 줬지? 밥도 많이 먹어? 한타 사랑해 아이 너무 불러 배도 올라갔어? 배도 올라갔어? 아이고 똑똑해 배도 올라가 좋아할 거야 그래도 b 시 m 을또 간식 줄게 그래 그래 그래 엄마 손에서 한줄믿래나 <놀람> 한장넣 t 게요마 TV. 마스 TV. 마스 TV. TV. 마스 TV. 마스마스 TV.